이 스티로폼 깨져 있습니다.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와 엄청나게 큽니다. 캡틴 아메리카 헤드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와뭐 저보다 저 지금 더큰 몸집을 자랑하는 엄청난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퀸 스튜디오 1분의 1 스케일 캡틴 아메리카 어벤져스 엔드게임 버전 되겠습니다 스태츄 그렇습니다 330만원 가까이 되는 이 고가의 피규어 제가 사지 않았고 빌려왔습니다 네 빌려주신 우리 칠링 네 피규어 우리 총판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크지 않겠습니까 너무 커서 지금 안에서 촬영을 못해서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고요 또 혼자서는 못 듭니다 그래서 또 특별 게스트를 초대해봤습니다 어서오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플레이 기스의긱익스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익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뭐라면 <웃음> <뭘 하면> 와야죠 <웃음> 무슨 말이야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지금 유튜브를 찍는 그 네. 소감.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웃음> 아 자기는 연예인이니까 이런 거 되게 익숙하잖아요 <웃음> 근데 저는 맨날 혼자서 방에서 찍다가 네네네. 어우! 동대이만 보이는 거 아냐? 오! 비닐까지! 어, 엄청나게... 이럴려고 불렀구나? <웃음> 캡틴 아메리카 정면에 이렇게 박스인데 알죠? 뒤에 하, 실루엣 멋있게 탁! 약간 이런 느낌! 아, 비슷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즈가 그 탁! 딱 가지고 그 타노스한테 이렇게 멸리를 딱 줄고 딱 왔을 때그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요쪽에 보시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있네요 크게 써놨고 아! 에이지! 14살 이상! 근데 14살... 짜리가 330만 원짜리 사진 않겠죠? 아무튼 34 플러스가 돼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뒤에는 그냥 네, 퀸 스튜디오. 보시면은 아 방패 두 개입니다. 아두 개가요. 네, 예, 깨진 거 하나, 예, 네, 온거 하나, 네. 베이스 하나, 율리를 하나. 자, 또한번 뒤로 뒤집어서. <웃음> 이거 스티로폼 깨져 있습니다.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인증서. 네. <웃음> 쓰지 는데 699채 한정입니다 네 와! 사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입니다 발이 이렇게 들어가... 아, 여기네 이렇게 어벤져스 그엔드게임 기지 네, 마지막에 뭐 폭파되고 잔해 뭐 그런 네. 거 와, 사람이야 <웃음> 아, 여기 이제 방패를 꽂는 왼손이고요 방패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른손은 요렇게 근데 생각보다 이멸리르는 가볍습니다 레진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살짝의 그런 PVC? 플라스틱?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무거우니까 이게 무거우면 부러지죠 잔해 파츠들이 또 이런 거 제가 잘 찾거든요 아 이쪽에 있네요 방패 두개 깨진 거와 온전한 방패 요거 한번 꽂아볼까요? 와 이것도 1분의 1 스케일이에요 여러분 딱 라지 사이즈 피자 오감총으로 와 어떻습니까? 멋있어요? 와 엄청나게 큽니다 요거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는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조금 음. 약합니다 아. 네. 뭐단의 표현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은데 약간 70P 같은 느낌? 아. 어, 1080P까지는 좀 끌어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명판도 1분의 1 스케일치고 굉장히 작은데 이건 사실 호불호가 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 왼발을 지금 딱그 돌무대기 위에 올리고 있어요 전투복이 상한 느낌이 발쪽부터 올라옵니다. 뭐 페인트 같은 느낌? 막 네, 탁타 있는 느낌이고 실제로 실수로 페인트 친건 아니겠죠? 지금 신색이 묻은 게 조금 생뚱 맞긴 하죠. 저 흙탕물 같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왼쪽 다리 다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옛날에 유행했던 그 아라 워싱, 워싱 많이 된 청바지.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체가 예, 네, 바지가 들어가 있어요. 워된 청바지 칼라네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뒤쪽도 뭐 보여드리자면 뒤에도 이제 엉덩이 이렇게 약간 캡틴 아메리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엉덩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뒷 부분은? 아, 뒤태뭐 멋있네요. 네. 저런 정말 디테일 꿈며낸 디테이즈. <웃음> 네. 색 바랜 부분들도 앞에보다는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네. 자, 뒤에 이렇게 하네스 착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곧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수트가 조금 주름져 있는 그런 느낌. 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어떻습니까, 어벤져스 마크는? 저기 가까이서 보니까 조금 페인팅이 <웃음> 네. 좀 택트레 남게 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조금 보시면은 그래도 330만 원짜리인데 이런 부분들에 사람 손으로 양산하는 거니까 페인트 미스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고요. 멀리르는 꽤나 디테일합니다. 네. 괜찮아요, 멀리르. 근데 좀가벼운 멀리르라는 거 그게 조금 질감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이렇게. 스텐 같은 질감은 조금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완전 광나는 원래 금속 메탈 재질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안 나요 네. 네. 장갑 질감 괜찮고 네. 손, 손은 실리콘이 아니다 보니까 네. 피부하고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어, 확 질감 차이가 나긴 하는데 3, 4m 뒤에서 보니까 네. 뭐 그렇게 크게 뭐이상하지 않더라고요 네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봤을 때의 캡틴 네. 아메리카 방패에도 이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뗐을 때, 지금, 오각형으로 위로 해서, 이제, 방향을 알려주고요. 홈을 이렇게 파놨잖아요. 네, 이렇게 네 군데를 파놓고, 이렇게 그냥 살짝의 연질의, 요, 손잡이 부분들을, 요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머리에 가... 탁탁, 네, 탁탁 길쳐주는... 끝머리에, 요렇게 붙이면서, 붙일 때, 얘를 살짝 안으로, 요렇게, 넣어주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결합된 느낌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 표현을 해주는 거. 이런 건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방패 좀 저거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약간 저 데미지가 되게 여러 방식으로 축적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이렇게 찍힌 것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페인 흔적도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360도 회전되면서 이렇게 데미지가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데미지는 뭐 어떻게든 만약에 리페인트를 한다고 저는 치더라도 너무 좀 싼티나요. 명색이 비브라늄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저는 방패가 오히려 스태츄 이 피규어보다도 좀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에 반해 헤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헤드 뭐 예, 훌륭합니다. 실리콘이 여기만 사실 몰빵돼 있잖아요. 아, 이거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이에요. 오, 어쩐지 뭔가 되게 질감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요. 여태까지 본 캡틴 아메리카 헤드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음, 뭐 실리콘 재질 쓴 것도 그렇고, 실리콘 위에 도색한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얼굴 톤의 변화도 그눈 밑에 약간 초록색 부분이 있는 것들, 그리고 턱수염, 코수염 쪽에도 약간 이렇게 초록색으로 수염 자국이 있는 거, 그리고 광대뼈 쪽이라든지 입가 끝에 이제 데미지 표현이 있는데, 저게 네. 이제 혈관이 어쨌든 터져가지고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까지 되게 좀 리얼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헤드는 저는 불만이 없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저 뒷머리, 뒷목 쪽에 잔머리 같은 거, 뒷머리, 슬림 같아. 뒤에 대머리 같아, 보면. <웃음> 그렇지 않아요? 아예 헤어가 아예 없어요. 보시면 은 네. 여기 귀 옆에도 그레나루가 살짝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민머리 느낌이 좀 있습니다 머리를 따로 심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여기 약간 계속 보고 있으면 여기 지금 눈 밑에 다크서클 좀 보이긴 하거든요 빨간색으로 저 약간 뭐한대 맞은 것 네. 같은 예. 네. 근데 좀 그때 그 엔드게임 마지막 장면이 조금 뭐 떠올리기도 하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눈시울이 좀 이렇게 음. 부어있는 뭐 그런 느낌들도 표현을 해준 것 같고 뭐 스케일도 뭐 나름 괜찮고 네이 얼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파츠 교환을 조금 해봐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오, 좋습니다. 두개 중에 뭐가 더 나아요? 깨진 방패랑 그냥 방패랑 깨진 방패? 깨진 방패? 오케이, 그러면 또이렇게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때요? 저는 이런 부분들 좀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금속이 파손된 것 같은 느낌을 아니고 되게 뭔가 찢어져 있는 예, 그런 느낌이고 그 헤드하고 본체에 힘을 빡 주고 방패에서는 약간 이제 사람이 지친 거야. 아, 이제 아유, 그냥 뭐 약간 그런 느낌? <웃음> 방패의 이런 뭐 도색 이런 단면들은 사실 뭐 고가의 스태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어요. 네. 네. 스태츄의 가장 중요한 게 포즈잖아요 사실. 네, 가세요, 가세요. 전시하기에도 어, 비록 2분의 1이지만 너무 뭐 액티브한 포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가정에서 솔직히 그냥 조금 공간 어느 정도 희생하면 네. 전시할 만한 그런 포즈인 것 같습니다. 살짝 다리가 이쪽으로 벌어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요렇게 봐야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무릎이 조금 더 좁아 보이게 앞으로 보면 요 지금 포즈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 원래 이 크기가 주는 또뭐 그런 압도감은 당연히 있는데 요런 거는 뭐 솔직히 분위기로 바람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 네. 지금 아이언맨 마크1 똑같은 사이즈 이제 퀸 스튜디오 2분의 1 스케일 마크1에 옆에 넣었을 때 어떻게 조금 비교가 될지. 마블 MCU의 시작이 아이언맨 마크1이었고 하튼 또 캡틴 아메리카. 끝이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두면 시작과 끝을 뭔가 우리 오시는 이제 관람객들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요걸 좀 빌려왔는데 음. 실물 보기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실물로 좀 가까워서 보시겠어요? 보셔도 됩니다 혹시나 귀 같은 거 얼굴 만져보고 싶으면 장갑 한번 끼고 만져볼래? 눈썹도 있어요 여기 한번 만져봐 귀 어, 그치 진짜 사람 귀같이 JND하고 느낌이 좀 다른데? JND는 일단은 2분의 1이 없어요. JND는 지금까지는 다 3분의 1이죠. 아, 거의 3분의 1이어서. 아, 그제 채널에 열심면싹다볼수 있습니다. 장, 예. JND 전종 있습니다. 예. 갖고 싶으면 쓰러트려. <웃음> 그럼 이제 아빠 어, 월급이 일단은 상당 부분 날라갈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분의 1 스케일 퀸 스튜디오 캡틴 아메리카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이게 집에서 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큰 친구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층고가 한 3, 4미터 있는 집 아니면 <웃음> 그리고 최소한 한 100평 맞아요, 맞아요. 뭐 결론은 이제 이런 뮤지엄 같은데 가셔서 구경하시고 <웃음> 뭐 데리 만족 가셔도 되고. 사실 저희 같이 이제 뮤지엄을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큰 제품들을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음... 하지만 네 저희가 5월 초, 4월 말까지는 전시해놓으니까 한 번씩 네또 확인하시고 토니버전 <웃음> 스튜디오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 정보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서 실물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아 벌써? 네. 아! 분당에서까지 왔는데 가라고? 뭐한번더 찍고 가시죠? 아한번더 예. 거. 제가 뭐 가져온 것도좀 소소한 거 있습니다. 그걸 네. 같이 한번온 김에 뭐 의도가 불순하네. 와서 자꾸 아니야. 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만약에 요거 다음 영상에 기스님이안 나온다면 예,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플레이 기스좀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그러면 또 싫어하더라. 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웃음> 도대체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웃음>